오늘 민호 삼촌이랑 같이 했잖아요 어땠어요 시작! 그래도 언제나 나는 내 남자 나는 <웃음> <너는> 내 남자 어굴구야어 <웃음> <웃음> 얼굴. 야 어이구야 어이구 그래 이구야 얼굴 빨개지는 게더 웃긴다. 야나나 <웃음> <웃음> 예, 나 진짜 무슨 노래 어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서 언제나, 대박이다. 너는 어느 내 남자. 남자. <웃음>